하이! 여러분, 그렇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기운에 비치한 아쿠아군에 왔는데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심쿵할 수 있는 굉장히 귀여운 그 동물을 바로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토끼가 오늘 왔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 온게 아니라 오늘 보러 왔습니다. 아, 근데 한 마리에 무려 300만 원에 입양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토끼에 대한 정체는 아이 모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어떤 토끼인지 그리고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실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볼게요 오늘은 손님이 많네 자 여러분들 살짝 들어가 봤는데 지금 대표님 미팅하고 있어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우와 와얘 진짜 빨갛네 군봉어도 잘 보면은 진짜 특이한 게 정말 많다니까 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얘등 지느러미가 있는 게 뭐죠? <웃음> 아 왔다 왔다 여러분들 블루마론이 수입이 왔었죠? 어 뭐야 여기 샹크시처럼 이게 찢기 하나 떨어져놓은 애들인데 여기 지금 시클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굉장히 큰 사이즈의 블루마론들이 엄청 많네요 이 친구들은 이제 실제로 분양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입양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형적인 청거북이 이제 리버쿠터들이 이제 유기돼가지고 그리고 기증돼서 온 거북이들이 엄청 많아요 와 근데 이게 진짜 크다 25에서 30은 될것 같아요 제 손이 좀 앞에 있긴 한데 진짜 큰 친구 아이고 그리고 이쁘다 아 귀여워 되게 동글동글한 그런 매력이 있는데 와얘 진짜 이쁘다 자연에서 이런 건 있진 않을 텐데 개량된 종이죠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있죠 세이핀볼리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남미 쪽에 살아가는 애들 미국 쪽에 살아가는 애들인데 언젠간 제가 한번 잡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뭐야 얘네 어, 도둑개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너무 붉은데 여러분 이게 지금 짝짓기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배를 맞닿아서 짝짓기를 하는데 어우 이 장면까지 보네 열심히 해라 늑대거북이 아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보러 온게 아니죠? 좀만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들. 미팅이 끝나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아이것도 직업병입니다 여러분들. 아, 무슨 보고죠? 너무 귀여운데 보고의 귀여움은 약간 이런 표정이 아닐까요? 엥.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이끼 유목이 이렇게 있긴 한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신기하다 아 진짜 우아하네요 여러분들 배탑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 자연에서 한번 꼭 잡아볼게요 아 여러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아까 미팅하고 계셔서 제가 했었는데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새롭게 내장을 오픈하게 되서요 동선이나 뭐 어항 배치도 이런 걸좀 짜고 있어요 아 이거 미팅 하신 거군요? 응. 미팅이라기보다 제가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아. 그 오늘 그 토끼는 어디있나요? 해외에서 멀리서 왔다면서요 네 이번에 온 토끼는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토끼에요? 네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제가 제 토끼로는 진짜 수백만원에 네 맞아요 <웃음> 한세마리에한 천만원 정할거요 번식하려고 한건 아니고 네, 워낙 방문하시는 분들이 토끼를 좋아하셔가지고 <웃음> 원래 있던 토끼들은 본사로 가고 네, 네. 좀더 예쁜 애들을 리고 와서 지금 이제 태어난 지한 45일밖에 안되고 케어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뭐 맨날 거의 못자게보네요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한번 가서 보실까요? 네. 네. 아, 여기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작가님도 왜 이렇게 많이 계세요, 대표님? 신작가님들이 또 오셨고, 아, 분들은 네. 바리타로 한 1년도 고마습니데 유지작가님이랑 네. 수정작가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음. 와 너무 이쁘다 야 자꾸 어디가 <웃음> 와 얘네 온지 얼마큼 된 거예요? 이제 2주 됐어요 아 2주 네.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와아 <웃음> 어, 미안하다 아내두소는못 드니까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엽잖아 지금 대표님 두 마리 온 거죠? 그럼 한 마리 또 어디 있어요? 한 마리는 또좀 헤드룸 중에. 아, 오는 중인나 얘들 약해요. 네. 그것도 많이 사면 안 돼서 제가 지금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키우고 있나. 는아 그렇구나. 우와, 발바닥은 색깔이 이렇게 좀 옅고 그냥 딱그 인형 있잖아요, 토끼 인형. 딱그 인형 같이 생겼어요. 눈도 되게 똘망똘망하고 얘네 혹시 이름이 뭐예요? 토끼 어디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네덜란드 드워프요. 아네 네덜란드 드워프. 네. 얘네 특징이 볼이 네. 불독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요. 코 밑에 이, 살이요? 내, 코 밑에 살이 이렇게. 이렇게 네, 그 앞에. 보면은 음. 작가님들이 원래 이러고 꿈이라든지 이제 다른 동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놀아주신대요. 핸들링도 하고. 이거 지금 주시는 게 뭐예요? 이거 사료예요. 사료? 얘네가 사료를 제일 좋아. 아 이거 사료구나 와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강아지처럼 생긴 토끼도 봤고 귀가 이렇게 축 늘어진 토끼도 보고 그 다음 일반적인 토끼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렇게 깜찍한 이런 작은 토끼는 처음 봤어요 진짜 사실 보기 힘들죠 굉장히 고가 비싸기도 하고 귀하다고 합니다 <웃음> 아 이게 지금 예슬님이 혹시 토끼 무서워하세요? 장기가 느껴져 <웃음> 장기가 느껴진다고요? 원래 아그 뭐지? 아 처음에는 토끼 엄청 무서워하셨다면서요 아 지금도 무서워하시는구나 아 그리고 옆에 깜찍한 아이가 있는데 너 이름 뭐니? 아, 사랑이에요 우리 대표님의 사랑스러운 따님 아이고야 사랑이 진짜 엄청 잘핸들링 하네 동물을 잘 따라요 우리 그 얘기를 이게 워낙 어릴 때부터 동물을 많이 접해가지고 아 동물들도 얘를 잘 알고 네. 집에 집에도 반려동물들이 사랑이랑 더친해 사랑이 토끼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보통 아기 토끼들이 처음에만 귀엽고 이제 크면은 이제 귀도 길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드워프 토끼는 크기만 커질 뿐이지. 큰데요. 그래서 이 아기 비주얼이 다 커도 똑같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놀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토끼들이 충명이좀 짧은 편을 아는데 더튼이 친구의 수명 혹시 아시나요? 한 10년 정도 산다고 해요 한 10년 정도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기네요 여러분 어.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아 귀여워 인형 같지 않아요? 약간 다리 짧은 곰탱이 같기도 하고. 네, 유지 작가님이 꾸미도 진짜 잘 다루고 잘 키워주시고 동물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앵무새도 키우지 않았어요, 작가님? 네, 앵무새도 키 작가님, 온 입을 다해서 이렇게 토끼를 보살펴주는 모습. 지금 얘네들은 그럼 성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둘다 암컷이에요. 아, 둘다 암컷이에요? 네. 근데 한 마리가 음. 더 있는데 그 친구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스컷도한 마리 데려올 예정인데 새끼 낳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이 종은 새끼 낳아, 많이 낳아도 두 마리까지 <웃음> 되게 적게 났네요? 얘네는 일반 토끼랑 다르게 아. 와 여러분들 진짜 네덜란드 드어프 토끼 처음 들어보고 처음 봤는데 진짜 세상에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리는 여기 지금 빠져있는거예요 아.. 우리 강아지들도 이렇게 있는데 호추! 후추, 호추야! 힘들었어? 아이고야.. <웃음> 아이고 기지개 핀거 보여요? 지금.. 얘가 지금 피곤해서 작가님들이랑 저랑 옆에서 놀아주느라 이제 좀 지쳤나봐요 지금 푹 쳐져가지고 이러고 있네? <웃음> 대표님! 대, 대표님이 지금 토 일반적인 토끼 한번 보여주신다고 지금 잡으러 음. <웃음> 들어가신 건데요 음. 얘가 아, 그냥 일반 토끼 잖아요 일반 토끼인데 얘는 처음에 너무 아팠던 애예요 형 작가님이랑 맨날 약발려갖고 사는 애예요 아,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토끼는 사이즈가 이만하고 귀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좀 체형이 다르네요 아 근데 진짜 토끼도 이쁜데 이게 좀 넘사벽이긴 하네요 확실히 <웃음> 와.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이 없을까? 그래도 되게 무서워 하시는데 그래도 잘 주시네요. 거기 주는 거. 아,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니? 처음에 여러분들 꾸미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너무 귀여워서 그냥 뭐딱할 말도 없고. 아유, 아유. 아 이게 소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삭아삭 뭐지 뽀각뽀각 소리 나요. 미쳤어 어떻게 썸네일 찍어야겠다. 여러분들 이거 썸네일이에요. 이때다 한번 만져봐야겠다. 에이 이이 이빨 오 이빨 오, 오. 아이고 얘네 꼬리만 이렇게 하얗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갈이. 아, 이갈이형이구나 어, 이거 먹어라 아까 이빨 들춰 보니까 앞니빨이툭이어더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맞아요. 토끼, 토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이쁘죠여이쁘죠 여러분 이지들해이 지금 해봤자 도안되는도안이는데크이어다 크면 어지크도거지크는거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그래요? 1kg도 안될정도 사이즈로 큰다고 합니다 잉, 360도 <웃음> 유지 작가님이 얘네 이쁜, 이쁜 자세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약간 웨어스 같은데? 네 토끼 웨아스 아 토끼 웨어스에요 진짜로? 네. 아오 요거구나 방금 두발에 쓴거 말씀하신거죠? 한번더 아, 아 귀여워 근데 얘는 여러분들 얼핏보면 약간 찐칠라 같기도 해요 졸깃탱아 왜왜왜왜 왜, 왜. 아이고 토끼 세수 아이고 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먹어요 얘네가 아이고야 두 분께서는 집에서 뭐 동물이나 생물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물고기 아 물고기? 그 영원씨는요? 아 진짜요? 진짜 데려가고 싶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뻗어서 자요 쟤쟤쟤쟤쟤쟤 진짜 힘든가 보다 아이고 너도 힘들다 너도 힘들다 이제 그래 오늘 미안해 고마워 나중에 크면 보자 알았지? 와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질문해 드립니다 아 대표님 마론 진짜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네. 저에게는 완전히 적응을 해서 폐사율도 없고 어? 진짜 폐사일 없었어요? 네그렇영이유 제가 그래. 이제 겉강류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말은 네.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먹이도 아무거나 잘 먹고 식성 사료는 안주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미끄러지 줘야 돼요 아미끄러지한 그, 마리씩 다 먹더라고요 혹시 많은 분들이 인기가 어땠나요? 반응이? 엄청 인기 많죠 이게 살아있는 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지개니까 이제 살아있는 걸 알고 영상 보고도 많이 오셨어요아 이제 폐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제부터? 아 좋습니다. 야, 무튼 여러분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키우기 어, 굉장히 쉬운 종은 아니고 그냥 일반 민물에서 키울 수 있지만 이제 냉수 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좋은 입양 받으셔서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롱가제가밥 먹는 거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먹성이 엄청나대요. 오呦. 오우 오우 엄청 달려드네 지금 먹이를 잘 먹는다는거는 적응을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전투적입니다 오오 끌고 간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진짜 토끼 너무 귀여워서 진짜 봐도 봐도 심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들어왔던 마루까지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 어, 진짜 오늘 신콩포인트가 너무 많았다. 그냥 그 자체가 이뻐요.